등 운동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이제 고양이 스트레치 캣백 동작 하실 거고 그 다음 은 엎드려서 등을 일어나시는 익스텐션 동작들 팔뚝 뒤와 등을 같이 강화시키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익스텐션과 엉덩이 뒷면 몸의 후면을 같이 활성화 시켜서 등을 강화시키는 동작, 앞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엎드려서 스위밍으로 X자 라인이라고 그러죠. 등의 후반면을 다 운동을 시켜서 강화시키는 동작들. 그래서 쭉 해보실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많이 아는 이제 고양이 스트레치. 네발 자세로 어깨 밑에 손목, 무릎 밑에, 아니 골반 밑에 무릎. 해셔서 네발 자세 테이블처럼 반반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전체가 길어지는 중간 단계가 당연히 있고 이 중간 단계를 항상 거쳐서 가슴을 위로 열어주는 익스텐션 동작. 중간 일직선 거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컬을 해주는 동작. 이게 캣백이에요. 일직선. 가슴이 위로, 척추가 아치가 될 거고요. 일직선을 지나서 내몸 길게 해주는 거 항상 생각하고 등을 동그랗게 손바닥과 다리를 밀어서 커를 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늘어나요. 다시 일직선, 아치로 쭉 길게 내 쇄골이 빙글에 웃는다라고 앞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일직선 and 등을 동그랗게 손도 밀고 다리도 밀어서 컬을 해주세요. 이렇게 캣백 동작을 스트레칭을 해서 척추와 등을 같이 움직여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쭉 펴요. V자로 어깨에 넓게 팔을 필 거고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들 거예요. 귀엽게 멀리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이때 허리 처져 있지 않게 항상 엎드렸을 때는 배를 쏙 집어넣고 꼬리뼈를 뒤꿈치 쪽으로 길게 정수리는 앞으로 길게 하시면서 그걸 유지 그리고 귀엽게 멀리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And 쭉 어깨 으쓱거리지 않게 어깨 안 올라가게 둘 요렇게 요 동작을 반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프롬프레스업 손바닥을 겨드랑이 옆에 가슴 옆에다가 두시고 팔꿈치 메뚜기 팔처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동작이 내 몸을 길게 위아래로 길게 해주시고 겨드랑이를 끌어내리면서 어깨 견갑 팔꿈치가 엉덩이 뒤쪽으로 쭉 내려간다고 라 생각을 하세요. 그거 1번 꼭첫 동작 준비하시고 그리고 코끝부터 들어서 가슴까지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갈비뼈까지만. 둘 호흡은 내셔도 되고 들이마셔도 되고 쭉 해서 정면 멀리 보시는 거. 가슴 앞에서 불빛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두, 한번 더. 앤, 쭉. 손 눌러서 상체를 반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다트. 엎드린 상태에서요. 손을 뒤꿈 쪽으로 길게 길게 밀어주세요. 길게 길게 밀다 보니까 손이 살짝 바닥에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어깨가 여기 있으니까 어깨 높이만큼. 그 상태로 상체 코끝을 살짝 들어서 아까보단 조금 프롬프렉서보다는 살짝 시선이 아래예요. 사선 아래 멀리를 보시고 그 상태에서 손을 위로 천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 배에 힘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후앤후앤후앤후이 다트 동작을 할때 팔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함께, 지그시, 지그시, 지그시 밀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어깨가 같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지그시 꾹꾹 눌러서. 그 다음은 두 손을 깍지를 끼실 건데요. 허리 뒤에, 허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내려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귀엽게 멀리 하시고 다리를 구부려서 엉덩이 쪽으로 두번찰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피면서 상체를 쭉 일어나시는 거. 다시 반대쪽으로 뺨 대시고 엉덩이 두번 차고 다리를 펴서 상체를 쭉 일어나세요. 반대쪽으로도 엉덩이 두 번. 엥 그대로 쭉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 둘쭉 일어나고 자이 동작 더블레킥이라는 동작을 할때이 다리를 두 번을 찰 건데요. 몸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게 골반 힘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만 딱딱 두번 절도 있게 다리를 피면서 상체를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손이 깍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뒤로 쭉 일어나는 걸 도와주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등 운동 같이 해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은 스위밍. 엎드린 상태에서 두팔두 두 다리를 위아래로 길게 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다리를 들어올려요. 둘.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어올려 요 X 자죠. 위에서 누군가가 내가 나를 봤을 때 X 자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자이 두. 상태에서 살짝 두팔두 다리를 든 상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물장구치듯이 스위밍을 해서 뒤에 있는 내 몸의 뒷면을 활성화를 시키시고 안정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때 실수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팔을 움직일 때 몸이 같이 막 움직이는 거요렇지 않게 몸통은 그대로 홀드 아주 안정감 있게 어깨도 으쓱거리지 않게 어깨를 딱 몸에 붙여놓고 그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윙까지 등 운동을 쭉 연결해서 해보시면 은 하고 나셨을 때 하시면서는 은근히 힘들어요 어깨도 좀 타이트해지는 것 같고 등도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시는데 요걸 하고 나시면 은 호흡도 더 시원하게 잘 되고 숨을 되게 편안하게 쉬시는 걸 느끼실 거고 등면이 되게 편안하게 안정화가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호흡 까먹지 마시고 처음 척추 움직여지는 시 것부터 등 익스텐션 하는 거 그리고 등 익스텐션 운동 하시면서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어깨가 많이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후 좋아요. 그대로 캣백 자세, 대발 자세로 캣백 8번. 컬부터 컬앤쭉 일직선 지나면서 아치로 이렇게 반복 둘앤 아치 엔셋등 동그랗게 엔쭉엔넷배힘 주시는 거 잊지 않아요 쭉엔숨 쉬면서 다섯 엔쭉엔 여섯 귀엽게 멀리 쭉 가슴 길게 앞으로, 일곱, and 길게, 한 번만 더, 여덟, and 쭉, 좋아요. 그대로 엎드려서요, 프론트 숄더, 엄지손가락, 만세의 자세, 다리도 길게, 귀엽게 멀리 팔 길게, 열 번, 좋아요. 그대로 엄지 손가락 N 천천히 열게 하나 N 길게 다운 둘 어깨 올라가지 않게요 셋둘넷둘 둘, 다섯 끈적거리게 하세요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정수리 길게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좋아요 그대로 이마 대시 관숨 후. 우리 프롬프레스업해요 여덟 번 좋아요 갈비 아래까지만 위로 쭉, 앤 다운 앤 둘 and down and 세 and, and down and 네 and, and down 다리 더 길게 다섯 and 길게 베임 주시고 풀리지 않게 여섯 and 쭉 엠, 일곱, 엠, 둘, 엠, 여덟, 엠, 좋아요. 잠깐 쉴게요. 후, 그 다음은 이제 다트 동작이죠. 팔 차렷해서 손바닥이 하늘보게 또는 손등이 하늘보게 상관없어요. 그대로 살짝 일어난 상태에서 손바닥 뒤로 길게 해서 위로 엠, 하나. 엔 셋, 엔 넷, 목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잠깐 시선 반대쪽으로 돌렸다가 똑같이 한번더 반복할게요 그대로 몸 길게 척추 길게 길게 위로 손끝 길게 하면은 저절로 손이 뜨겠죠. 하나,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아홉, 앤, 열. 좋아요. 그대로 내려놓고 쉴게요. 자, 이제는 더블 렉킥 할 거예요. 두손등 깍지 져서 엉덩이 뒤에 고개 반대로 돌려 놓고요. 두번킥 리칭 앤 길게 둘둘 둘, 길게 셋둘 길게 넷둘 길게 다섯 둘 길게, 여섯, 둘, 길게, 일곱, 둘, 길게, 마지막, 여덟, 둘, 길게, 좋아요. 이마 대고 잠깐 쉴게요. 후, 자, 그 다음 우리 25초, 스위밍, 팔다리 길게 밀어서 들어 올릴 거예요, 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후후후후 후, 후. 어깨 안 올라가게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끝 발끝 앞뒤로 길게 계속 계속 10초 더둘둘둘둘둘둘둘둘둼 앞뒤로 길게 내려놔요 아기 자세 한번 쉴게요. 후쭉 등면 늘려서 쓰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부터 반복하시는 거쭉 연결해서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캡백 다시 8번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셨죠? 그대로 준비 엔컬소 기지개 키듯이 쭉 앤, 둘 앤, 쭉 앤, 셋목 뭐 길게 앤, 쭉 앤, 넷 앤, 쭉 앤, 다섯 앤, 쭉, 앤, 여섯, 앤, 쭉, 앤, 일곱, 앤, 쭉, 마지막, 앤, 여덟, 앤, 쭉, 좋아요. 그대로 엎드려서 우리 엄지척해서 어깨에 안 올라가게 파로 올게요. 자, 좋아요. 그대로 열 번. a n 위로 하나. and 둘, 셋,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잠깐 쉬고 후. 자, 손바닥 세워서, 팔꿈치 세워서, 프롬 프레스업, 여덟 번. 목 길게, and 쭉, and down. 발도 길게, 두, a 길게. 기지개 키듯이, 셋, and, 둘, 엔, 네 엔, 둘, 코끝, 엔, 다섯, 엔, 둘, 엔, 코끝, 여섯, 엔, 두 개만 더, 엔, 일곱, 엔, 둘, 마지막, 엔, 여덟, 엔, 좋아요. 이마대고 잠깐 쉴게요. 흐 후. 팔차렷해서 우리 다트 하는 거1 0 번, 두번 반복할게요. 준비. 목 길게, 다리 길게, 손끝 길게, 엠, 하나, 엠, 둘, 엠, 셋, 엠, 넷, 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잠깐 쉴게요. 후. 다트 한번더 반복. 엎드려 있어도 쉬지 않아요. 자, and, 둘, 길게, 둘, 셋, and, 넷, and, 다섯, and, 여섯, and, 일곱, and, 여덟, and, 아홉, and, 열, and, 쭉, 좋아요. 그대로 더블렛 킥, 두 번, 두 번, 리칭 한 번. 준비 n 하나, 둘 길게 n 둘, 둘 길게 n 셋, 둘 기지개 넷, 둘 기지개 다섯, 둘 기지개 여섯, 둘 기지개 일곱, 둘 길게 마지막 여덟 둘. 길게 길게 좋아요 쉴게요 후 마지막 우리 스위밍 25초 발차렷 난세 길게 길게 쭉 M 하나 둘나둘나둘나둘 양창자 나, 둘, 나, 둘, 나, 둘. 더 어깨 내리고 M 나둘나 둘숨 쉬세요. and 둘 하나 둘나 힘들어 보이지 않게 둘나둘나둘나둘오 초만 더 하나 둘나둘나둘 나, 하나 미친 미친 미친 기지개 좋아요. 아기 자세 뒤로 스트레치 후. 숨 쉴게요. 후스르르르르르르르. 르르 정면 보고 한숨 정리. 후 좋아요. 후 좋아요. 그대로 캣백 자세, 대발 자세로 캣백 8번. 컬부터 컬엔 쭉 일직선 지나면서 아치로 이렇게 반복 둘 a 아치 a n 세등 동그랗게 and 죽 a n 네배힘 주시는 거 잊지 않아요 쭉 a 숨 쉬면서 다섯 a 주, and, 여섯, 귀엽게 멀리, 쭉 가슴 길게 앞으로, 일곱, a 길게, 한 번만 더, 여덟, a 주, 좋아요. 그대로 엎드려서요. 프론 숄더, 엄지손가락, 만세 자세 다리도 길게, 귀엽게 멀리 팔 길게 열번 좋아요. 그대로 엄지손가락 엔 천천히 열개 하나, 엔 길게 다운 둘, 어깨 올라가지 않게요 셋, 둘, 넷 두 다섯 끈적거리게 하세요.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정수리 길게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좋아요. 그대로 이마 대시고 한숨 후. 우리 프롬프레스 업 해요. 여덟 번. 좋아요. 갈비 아래까지만 위로. 쭉, 엔 다운 엔 o w 다운 n 셋엔 다운 a 넷 d 다운 다리 더 길게. 다섯, 앤, 길게 배임 주시고 풀리지 않게 여섯, 에 쭉, 앤, 일곱, 앤, 둘, 앤, 여덟, 앤, 좋아요. 잠깐 쉴게요. 후그 다음은 이제 다트 동작이죠. 팔차렷해서 손바닥이 하늘 보게 또는 손등이 하늘 보게 상관없어요. 그대로 살짝 일어난 상태에서 손바닥 뒤로 길게 해서 위로 M 하나. 둘, 앤, 셋, 앤, 넷, 목 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잠깐 시선 반대쪽으로 돌렸다가 똑같이 한번더 반복할게요. 그대로 몸 길게 척추 길게 길게 위로 손끝 길게 하면 저절로 손이 뜨겠죠. 하나,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아홉, 엔, 열. 좋아요. 그대로 내려놓고 쉴게요. 자, 이제는 더블 렉킥 할 거예요. 두손등 깍지 져서 엉덩이 뒤에 고개 반대로 돌려놓고요. 두번 킥, 리칭, 엔, 길게, 둘, 둘, 길게, 셋, 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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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우리 25초 스위밍 팔다리 길게 밀어서 들어 올릴 거예요 살짝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후후후후 후, 후, 후. 어깨 안올라가게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많이 올리는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끝 발끝 앞뒤로 길게 계속 계속 10초 더둘둘둘둘둘둘 으들들 들, 들, 들, 들, 들, 앞뒤로 길게 내려놔요. 아기 자세 한번 쉴게요. 후, 쭉등면 늘려서 쓱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부터 반복하시는 거쭉 연결해서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캡백 다시 여덟 번.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셨죠? 그대로 준비 and 걸 기지개 키듯이 쭉 and 둘 and 쭉 and 셋목 뭐 길게 and 쭉 and 넷 AND, 주, AND, 다섯 AND, 주, AND, 여섯 n d n 일곱 n d 마지막 a n 여덟 앤쭉 좋아요. 그대로 엎드려서 우리 엄지 척해서 어깨 안 올라가게 팔 올릴게요. 자, 좋아요. 그대로 1번. 앤둘 위로 하나. 앤둘셋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잠깐 쉬고 후자 손바닥 세워서 팔꿈치 세워서 프롬 프레스업 여덟 번목 길게 앤주앤 다운 발도 길게 둘, 엔, 길게, 기지개 키듯이, 셋, 엔, 둘, 엔, 넷, 엔, 둘, 코끝, 엔, 다섯, 엔, 둘, 엔, 코끝, 여섯, 엔, 두 개만 더, 엔, 일곱, 엔. 둘, 마지막, 앤, 여덟, 앤, 좋아요. 이마대고 잠깐 쉴게요. 후, 팔차렷해서 우리 다트하는 거열 번, 두번 반복할게요. 준비, 목 길게, 다리 길게, 손끝 길게, 앤,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잠깐 쉴게요. 후. 다시 한번더 반복. 엎드려 있어도 쉬지 않아요. 자, 엔, 둘, 길게. 둘,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앤쭉 좋아요. 그대로 더블 렛 킥. 두번두번 두 번, 리칭 한 번. 준비. 앤 하나, 둘, 길게 앤 둘, 둘, 길게 앤 셋, 둘, 기지개 넷, 둘, 기지개 다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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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나, 뜨, 나, 뜨, 양창이 차, 더 어깨 내리고 엠, 나, 뜨, 나, 뜨, 숨 쉬세요, 엔, 뜨, 뜨, 하나, 뜨, 나, 힘들어 보이지 않게, 뜨, 나, 뜨, 나, 뜨, 나, 뜨, 5초만 더, 하나, 뜨, 나, 뜨, 나, 뜨, 하나, 미친, 미친, 미친 기지개 좋아요, 아기 자세, 뒤로 스트레치, 후 숨 쉴게요 후, 스르르르르르르르르 정면 보고 한숨 정리 후, 좋아요